제 말씀을 이제 지난주부터 좀 준비를 하다가 보니까 그러니까 지난주에 우리 이효령 우리 박사가 돌아가셨잖아요. 이효령 박사가 돌아가실 때 이효령의 마지막 수업이라는 어, 글이 있어서 어, 제 가슴에 이것이 살짝 다다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돌습니다 죽음이라는 게참 거창한 것 같지 아니야. 내가 신나게 글쓰고 있는데 신나게 애들이랑 놀고 있는데 불쑥 부르는 소리를 듣는 거야. 그만 놀고 들어와 밥 먹어. 이쪽으로 엄마의 세계로 건너 오라는 명령이지. 이게 이제이효이 한국의 석학 중의 석학인데 그는 죽음을 보내지 않았다. 두경이라는 용어를 쓰지도 않았다. 암을 친구로 표현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산다는 것은 꽃이었다. 계절이 바뀌고 해가 바뀌었을 때도 또 꽃을 볼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때 비로소 꽃이 보인다. 아무 선고를 받고 내 일이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난 후에 역설적으로 가장 농밀하게 산다. 꽃이 보인다는 거죠. 당신 올해 넘기기 힘들어. 올 가을 넘기기 힘들어. 이 말을 듣고 나서 진짜 꽃이 우리, 우리에 들어왔다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이효영 선생님의 어, 이 분의 그 죽음을 보면 위해서 어, 많은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수 있는 죽음 앞에서 우리가 어, 어떤 이, 이 자세를 취할 거냐 어, 이런 것도 좀 고민해 볼수 있었던 어, 그런 시간이 었습니다 3주 전에 한국의 그 서울 왕성교회길자의 목사님, 그 아들내비가길리로는데이 어 친구가 오랜만한 미국에 왔어요. 저희 신학대학원, 그 총신작 신학대학원 동기 때문에 1박리에 어, 이마, 동안 많은 어, 대화를 나눴는데 그중에 하나가 2년 정도의 그 팬데믹 기간 동안에 한국교회가 5만 5천 개교라고 통계가 나와 있는데 만 개가 문을 닫았다는 거예요. 8천 개에서 만 개가. 5만 5천 개의 교회 중에서 8천 개에서 한개가 물을 받다 한국 교회가 지금 심각한 위기로 아마 팬데믹이 끝나면은 더 이런 것들은 더 높아질 것이다라는 그런 대화를 많이 나누면서 여러 가지로 걱정 거리 말이 나누었습니다. 이런 말과 이효령 선생이나 뭐 이런 어떤 길로나. 그 우리 친구 그 동기나 이런 거를 적용해 보면서 제가 이동집에 와야 되는데 도대체 무슨 말씀을 가지고 갈까 워낙 또 능력의 좋은 들이 목회하는 데서 설교하는 게 사실 부담스러워요. 좋은 목사님들은 다 왔다 갔 때문에 웬만한 설교들은 또 문에 찬받고 귀에 들어오지도 않는데 이걸 뭐를 준비할까 다가 제가 고렌던서 오늘 성찬에다 한텐스를잡아왔습니다 여러분 모나 훌륭하시고 또이 필라 지역에서 많은 것들을 잘 감당하시고 계시나 보지만 오늘 제 말씀은 그냥 간식이다 생각하시고 편하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렇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지방이라는 아주 고뭐 한국을 따르면 부산 지방 같은데요. 굉장히 국제 문화 거라고 무력이 활발하다 보면 결국 뭐가 되고 돈이 보여죠 돈이 걸라 보면 사람들의 유입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고린도 로마의 이 통치 안에 있는 고린도 지방을 중심으로 한 주변의 수많은 속국이라 이런 데서 이돈 때문에 고린도 지방으로 유입이 어마어마하게 되는 그런 어, 배경을 가진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이곳 이, 미국 같은 그런거죠. 로스앤를레스 같은 백8시여개의종이 모여 하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도시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더 빠르실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인구는 한 70만명이 에요 AD 40년경, 45년경에 여러분 인구가 7 0만명면 지금은 한1만 1200만 되는 대도시급이 어, 되는 그런 개념이 되겠죠. 자, 이런 고린도 지방에 바로 2차 전도회때 AD 49년에서 50년 사이에 브리스킬라와 아블라 집사님, 이뭐하집지 집안입니까? 이이 텐트만 들려 사는 그런 어, 집사님 지방이 부부죠. 이분들과 같이 고린도 교회를 세웁니다. 이것이 AD 49년에서 52년 사이에 교회를 멋지게 당대로 최선을 다해서 세웠죠. 자 그런데 이렇게 교회를 멋치게 세웠지만 그뒤부터 교회 세우을서한 5년 뒤에 이제 바울이 에베소 지방에 두란 에베소 쪽의 지방에서 오케스트를 희참할 때 고린도 지방에서 편지한장 날라와요. 바울 목사님 우리 고린도 교회 당시 세운 고린도 교회에 12가지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라고편지한장 날라옵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랑 이도라마 라는 곳에서 에베소서 이 고린도에서 나온 편지를 보면서 하나하나 답장을 보내서 보낼게 고린도 전설하는 곳이죠. 고린도 전설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뭐1 2가지다 살펴볼 수 없지만 고린도 집이 교회 고린도 지방이라는 고린도 도시라는 곳과 이 교회라는 양이쪽에 있으면 은이 파도가 바울이 목표할 때도 넘실넘실 거리고 교회를 침투하기 직전에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마울 목사님이 교회를 떠나고 아울론 목사님이 목회할 때 교회가 병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첫째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고린도 교회 1번으로 꼽는게 헬라 철학의 영향이 깊게있게 깊게 깊게 들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헬라 철학은 뭐냐 간단하게 말하면 이원론이에요. 이원론이 뭐냐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 이게 헬라 철학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육은 악하니까 이 쓸모없는 육신의 덩어리를재밌게 놀자. 그래서 쾌락주의가 발생하는데 이것이 여러분들 잘 아는 에피큐로스 학파가 발생하는 거예요. 육신은 마음대로 우려 왜? 육체는 다쓸데가 없어. 악해. 그리고 영을 그게 아니다. 육을 우리가 보호하기 위해서 너무 육체적 쾌락주의가 하는 게 아니라 근육주의로 가져가지고 어떤 스토어 학파가 생깁니까 스토아 학파가 생깁니다. 그래서 영육의 이월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육적으로 하는 것을 굉장히 천하게보고저 영적인 것만 취는 그런 헬라 차학의 문화가 조회 안에도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육이 이게 뭐니다 영육의 부분을 하는 이런 상황을 때문에 제가 두달 전에 로스앤델레스의 오렌지타웅의6 0년도온다 교회에 설교 초대를 받았어요. 설교는 한 5살에 86시인데 돌아가셔서 제가 한 2주, 세일 정 가서 설교를 이제 인도했죠. 인도했는데 첫주 갔을 때는 몰랐는데 두 번째 갔을 때는 거기 교회 핵심 멤버라고 식사도 나누면서 더 좋은 시간을 보냈는데 결국은 뭐냐면 이 사람들은 뭐냐면 부원파야 결국. 침대교에서 파생된 부원파인데 모 하는 거예요? 게 구원하는 회계를 강조하지 않습니다. 전부 영적이고 이런 것만 따지고 우리 일상에서의 잘못과 회계를 강조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단들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단들의 조주가 그렇게 아프고 악한 일을 많이 했고 신천이나 이런 것들이 쫓아다니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이런 겁니다. 영적인 것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육적인 삶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대충 살았는데 그래서 고인도교회와고인도지역의 도시 속에 편대했던게뭐냐면 수사학위에요. 기회. 수사학위는 모르시죠? 말 잘하는 학원. 이말 잘하는 학원이 굉장히 유명해어 왜? 영적으로만 중요하고 육적인 우리의 일상의 삶은 중요하지 않다는 이런 논리 속에서 있다 보니까 신앙, 삶은 세상대처척처럼 살아. 정말 이거는 아니다라고 사는데 말을 잘하면 신앙이 좋다라는 이원적생각이다 모든 도시와 교민도 교회에 안안 있는 것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삶은 우리가 보면 정말 저거는 아닌 인간인데 말을 너무 잘하니까 오수석은 신앙이 좋아. 그래서 수사, 헬라 처학을 가르치는 하로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는 것이지또 하나 고린도 지역이 교회에 들어오는 껌실벌인 세상의 파도가 고린도 교회에 들어오는 이게좀 뭐랄까 참 어, 안타까운 문화 중의 하나가 고린도 지역이 돈이 많고 우상을 세우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우상을 가지고 들어와서 세워진 도시니까 여기에 열두가지의 우상들이 쫙 고린도 지역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 분이처럼. 그래서 고린도 지방에서 돌아왔을 때 보면은 모든 사리를 돌아가면서 12개의 우상 신전을 세워하거든요 근데 이중에서 제일 사람들이 꼬이는 데가 없다면은 앞으로의 차일드, 즉 우리말로 말하면은 비너스 신상 앞에 65만 70만 명이 되는 고린도 지방의 이, 이 사람들이 이 앞으로의 차일드라는 신상 앞에 전부 절하고 여기 가면 그냥 절망하나오음이 아니에요. 비너스한테 왜 비냐? 비너스가 보여주거 뭐예요? 미? 예뻐지라는 거예요. 비둘기한 마리, 월한 마리 이우상 앞에 재물을 으면서나 예뻐지게 해준 죠 그리고 내가 저 홍길동에 가는 남자를 사랑하는데 저 남자의 마음을 나한테 좀 갔다 올수록 내가 재물을 드릴게. 여기까지 해도 괜찮은데 그 다음에 코스가 보겠습니다. 성전에서 위너스의 신상하면서 출발되는 창당들 1200명 창당들 1200명 동성애, 레지비언 이런 것들이 풀코스를다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 70만 명 전체가 이 코스를 즐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즐기는 사람들이 뭐예요? 교회 안에도 이 문화를 즐기는 사람들이 너무. 그래서 영어로 코리티아를 찾으시는 번호이 뭐냐면 음란한 사람이라는 단어로 뭐 번호이 된다는 거예요. 자, 뭐 이래가지고 이런 문제들이 열두세가저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런데 반발을 읽혀가지고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정권한 자매들, 아주 심하게 좋은 자매들이 이이 원론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얼쩡하게 이 원론이 점점 우리도 도시점에 쓰면 괜찮은데 이곳이 교회로 들어오면서 경관한 자녀들이 무슨 운동을 했냐면 드다없이 이혼운동을 벌이는거야왜이혼 운동을 니까 육체는 악한데 국관계나 국방의 간기, 성생활이나 이런 것들 이거는악하다 해가지고 우리는 이혼을 한다. 이런 운동도 고리도 교회에 점점 점점 독버섯처럼 퍼져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 뭐 많은 대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또 중요한 거는 또그 4대 문파로 가려져 있죠. 베드로 목사님과 머리머래로 예수님의 수석제자 베드로 목사님이 최고야. 야 무슨 말이냐. 바울목사님은 우리 교회 세우식 개척교회 초대교회 단위 목사야. 야 그러지마. 바울목사님 다음에 아볼로 목사님은 아볼로 목사는 스윗교를 굉장히 잘했죠. 머리머리도 목사는 설교가 말해야 돼. 그 설교사라는 아볼로 목사님. 머리머니도 예수 그리스도 신 외에는 말하지 마. 인간은 다 거기서 거기야. 그래서 이대 대, 이 사대 문파가 이또 생기고 나게 되는 그 배경이 되는 거죠.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오늘 성만찬 주의 만찬 성만 찬속에 우리도 교회의 아픔이 또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12, 3가지 문제를 내 끝에 성만찬 속에서 배경이 바울이 답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게 서론이에요. 자, 여러분 그 당시에 오늘 주의 반찬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두 달러로 나누겠습니다. 주의 반찬, 뭐 우리가 주의 성찬식을 하면 더 좋겠지만 그럴수도 않습니다. 매일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따 빵을 먹고 먹을 드실 때이 말씀을 한번 묵상하면서 식사를 한번 해보세요. 자, 먼저 주의 만찬부터 어 말씀을 나누는데, 자, 당시에는 성찬과 만찬이 섞여져 있는 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를 예를 들어서 하면 되죠. 매일매일마다의 성찬이 있는 그런 데죠. 매일매일마다 주의 만찬을 진행하는 데인데, 자, 여기에 이제 오늘 6시에, 6시 저녁 6시에 주의 만찬을 하는 날이면 두 부류입니다. 어, 어느 교회나 그런 부류가 있죠. 부자와 권력자와 좀같진 사람들의 모임이 있죠. 이런 사람들의 모임이 있고 가난하고 좀 비천하고 노예고 남의 집사리하고 비천한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 이고립도 교회 안에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매일 저녁마다 진행되는 주의 만찬을 보면서 자,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자들, 가진자들돈좀 있는 사람들은 저녁 6시가 주의에 만찬의 시간이라면 이 사람들은 여러분 저거 잘 아시죠? 아, 팔럭. 어, 우리가 그, 이 많이 하죠. 팔럭이라고 각자 도시락 싸워가지고 교회에서 나누는 거. 요게 그 당시의 문화예요. 그래서 팔럭 문화가 지금 미국에도 있다 있는 게 바로 이렇게 연결돼서 들어온 문화죠. 자, 이팔라문화가 있는데 각자 각자 도시락을 싸쌓고가는데 부자들이나 가진 자들은 6시라고 기준을 가면 은 4시나 4시 반에 일찍 와서 이렇게 자리를 차지하고 어느 부자 집에서 집을 제공하죠 보통 50에서 100명 정도의 가정교회를씁니다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미리 부자들은 맛있는 거를 갈비부터 해가지고 맛있는 거를 많이 가져와서 여기 앉아서 4시 반부터 와가지고 배를 두드리면서 먹고 마시고, 여기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어, 술 취하고 포도주로 가득가득 자기의 모든 것을 채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뭐라고 말하냐면은, 여기 뭐라고 하냐면, 취함과 배부름의 만찬이라고 합니다. 취함과 배부름의 만찬. 한쪽으로. 그런데, 여섯 시에 오는 나머지 가난한 고름, 중하층의 부류들은 남의 집 일을 하다가 다 뭉쳐 터내리고 정리해주고 급하게 급하게 원이라고내 손에 가지고 오는 것은 뭐예요? 감자두 개, 고구마 한 개, 밀가루 또 하나 아니면 바쁜 사람은 빈손으로 막 달려와서 6시 주에 만찬 자리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이 사람들은 달려오면서 아 그래 그분이 좀 맛있는 걸 많이 갖고 왔으니까 가서 함께 먹을 수 있겠구나 열심히 달려와서 자리했던 만찬의 자리는 어떻습니까? 이미 모든 것을 먹고 난 뒤에 빈 자리에요. 음식 찌꺼기만 가득했던 그런 자리에 두 번째 부류들이 와서 식사를 어, 하는 그런 분위기인데 이 사람들을 뭐라고 말하니까? 성경은 배부름과 수치와 부끄러움의 만찬이라고 합니다. 한쪽은 배부름과 취함의 만찬인데 늦게 온 그룹, 가난하고 별벌이 로고 돈도 없고 정말 어려, 어렵게 사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수치와 부끄러움의 만찬이 되는 거예요비손으로 오고 감자 하나 달랑달랑 가져오고 오다가 보리떡 하나 막 열심히 사가지고 그 떡을 보면서 스스로 부끄러워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만찬의 제목이 뭔지 아세요? 이름이? 아가페입니다. 저 한번 따라해보세요 아가페 다시 한번 아가페 매일 저녁 6시에 모이는 잔치의 주의 만찬의 이름이 아가페 아가페가 뭐예요? 아가페가 뭐예요? 주의 사랑을 나누는 식탁이란 이름의 제목이 아가페예요 저녁 6시마다 모이는 예수께 예배하고 성찬을 나누는 그 자리의 이름이 아가페 오늘 저기 이제 예, 여기 본문에 나오죠. 여기 한번 보세요. 20절 말씀 보세요. 20절. 그런데 너희가 함께 보면서 주의의 만찬이라고 나오죠. 이게 아가프입니다아가프가 뭡니까? 주의 사랑을 나누는 식탁이라고 말에요 주의의 만찬과 21절 빨라의 의식을 죠 각각 자기의 만찬. 주의의 만찬과 자기의 만찬을 대조하는 바로 내가 좀 놀라운 지점이죠 너희들은 주의의 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는 식탁을 하는데, 21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의 만찬. 예수를 앞서지만 실제적으로 우리는 내가 살아있다는 거죠. 주의 식탁을 나누는 자들은 예수의 피묻은 복음, 보금, 세월의 복음이 흩어지고 흘러가는 복음의 잔치 나눔의 잔치가 되는데, 자기의 만찬이라고 합니다. 또 하나 빨간 옷이 뭡니까? 노란 옷이 나갑 있죠? 함께 모여서 함께 모여서 먹으라는 거예요. 기다리고 기다리고 이 가난하고 부족하고 연 약한 사람들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 함께 먹어라. 그런데 저게 뭐라고 나옵니까? 21절에는 먼저 갖다 먹는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내 배가 우선이다. 가난하고 힘들고 연약한 성도의 형제의 배가 문제가 아니라 그런 배는 나한테 들어오지마.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시작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다 한쪽은 배불러서 쓰러져지 배불러는데 한쪽은 시작해서 부끄러움과 수치에 주의의 만찬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만찬 십자가 십자가가 빠져버린 만찬 예수의은혜가 빠져버린 만찬 그래서 미움과 슬픔과 헛자에는 미움과 슬픔과 답답함과 안타까운 눈물이 주르륵 흘러오는 면는 만찬을 행하고 있던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와중에 11장에 보면 여러분, 여러분들과 여러안 뭐 읽었으니까 11장에 보면요 고린도 교회는 이렇게 예수를 앞세우고 결국 자기 배만 뚱땅거리는 이런 영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 와중에서도 고린도 교회가 잘하는 건 뭔지 아세요? 모이는 거는 기가 막히게 모여요 새벽기도 모이고 수요일 날 모이고 금요일 날 모이고 제자훈련도 모이고 성경은 모이고 기도회 모이고 그래서, 11장에만 모인다는 단어가 다섯 권이 등장합니다. 자, 그 다섯 권씩 등장하면서 잘 모여요. 열심히 모입니다. 그런데, 열심히 모이는데, 그 아가페의 열심, 아가페란 이름을 가진 그 잔치 성상에 뭐가 빠졌어요? 십자가가 빠졌다는 거죠. 보금이 빠졌다는 거죠. 예수가 빠진 이 아가페의 잔치. 여러분 계속해서 이런 잔치가 어디로 가냐면 파워포인트 한번다 넘겨보세요. 네, 그 다음 한번 넘겨보세요. 자 여기 보세요. 예수가 없는 만찬, 예수가 없는 나눔, 예수가 없는 교제, 예수가 없는 식사 이름은 그럴듯하게 아가페라는 이름을 거쳐하지만이7 보십시오. 빨간 글씨. 떡이나 잔을 한당없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 아멘. 예수가 있는 식탁 그 식탁이 결국 뭐예요? 죄를 짓는 모임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열심히 모여 새벽 내배부터 모두 모두 열심히 모이는데 그게 죄를 짓는 몸이 된다는 거죠. 29절 보세요. 죄를 먹고 마시는 모임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결론은 어디로 갈까? 3 0절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 중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시 한번. 네. 제가 작년 2월달에 개척을 했어요. 네. 지난 2월 말에 딱 1년째 되는 날인데 선거가 2 8명이 됐어. 1년에. 근데 우리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요. 쓰실 분은 괜찮아요. 이거 뭐 강요하는 게 아닐까. 저는 그래요. 그냥 마스크 안 써가지고 코로나 걸리고 위래서나 신방 좀한번 가보자 그래. 농담사람. 어 신방 좀 가보자. 그동안은 먹고 마시고 끼낄도 그래도 노인 건사들도 다여섯 분이 계시죠. 감기 한번안났어 1년 동안에. 코로나에한가운데서 우리가 하도 목사님 교회에요. 교회에요. 교회에 하주 하도 잔소리처럼 해가지고 그냥 교회를 시작했죠. 자 다시 한 번. 제가 왜이말씀 드리냐면 크게 한번 해보세요. 자 30절 시작 <목소리> 죄를 짓고 마시는 모임 죄를 먹고 마시는 모임 죄를 먹고 마시는 교회 죄를 먹고 마시는 수많은 모임 예수가 없어 결론은 르니까 약한 자 아데, 아데스테이스라는 신라거든요. 병든 자알로스토스라는 신라거든요. 그리고 잠자는 자가 뭐냐면 코이마노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코이마노에서 여러분이 뭐가 나왔습니까? 콤마가 나온 거마 콤마. 콤마 상태가 뭐예요? 죽은 상태란 말이에요. 죽은 상태.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궁지개 우리가 조금 깊게 준비했죠. 나름대로. 약한 자, 병든 자, 저게 영적인 의미냐, 육적인 의미냐를 헬라우 전부 신학을 조사해보니까 놀랍게 저 단어는 육체적으로 적용될 때 쓰는 헬라우 원문이라는 거죠. 약한 자, 병든 자, 잠자는자저코나가 저기서 나온 거죠. 잠자는자 영어 성경이 has fallen asleep 과거 완료거든요. 계속 과거 언제 시점부터 지금까지 계속 죽는 자들이 넘쳐난다는 저게 잠자는 자가 아니라 죽는 자랑 죽는 자. 바로 넘어 화면 좀 넘겨보세요. 이와 같이 여러분 보십시오. 아가페가 빠져 있는 부분. 친교 교제 모임은 죽음이에요. 저기와 상함 있는 그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제 빨간 글씨 카드의 아웃 텐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카드의 아웃 텐만한 그 자체야. 그 자체가 가르치게 뭘까? 믿음 이 있다고 하는 공 모습. 나 예수 믿어 하는 공 모습. 그거 내적 외적 너의 믿음과 모든 게 죽었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고린도교의 용서의 헬라어 전 문법은 그 뒤로 다시 한번 넘어가서 3 0절 다시 약간하면 저게 헬라어 약한 자, 강는자 잠자는 자는 헬라어법으로 정치법입니다. 점점, 점점 강도가 강과하죠 약해서 병들고 죽어가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는데, 결국은 저 포인트 속에서 강조하는 단어냐면한나라 단어 속에서 정치법은 맨 나중 단어를 가리키는 거야. 그러니까 저 단어 속에서 뭐가 제일 핵심입니까? 죽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부는 십자가의 보혈, 내 형제를 나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위대한 세원약과 대강령 속에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빠져 있을 때 우리의 인간의 눈은 가릴 수가 있죠. 사랑합니다 하고 악수할 수 있고 포옹할 수 있고 등 두드려줄 수 있는데 실제 교회 주인 되신 성령께서는 그거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걸 보시고 너희 가운데 가짜 말고. 가짜 예수생이들 말고 진짜 예수생이들이 넘치나길 바란거죠. 저 가짜 예수생이들이 마음 많고 가짜로 고공 없이 십자가 없이 그 은혜 없이 세원하게 피공로가 빠져있고 빠져있는 그런 믿음 그런 교제 그런 성만찬 그런 모든 모임 그것은 결국 죽는 모임이 된다는거에요. 이게 가정 속에서도 적용을 하세요. 부부 안에도 자식 간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진짜 예수의 사랑을 가지고 모자라고 남편과 아내가 서로서로 위로해 주고 격려해 주고 할때 성은 그 가정의 주인 대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널신거지 저거 보십시오. 우리가 대개 신앙생활이 껍데기야. 가짜야. 뭐 여기나 저기나 처부나 마찬가지죠. 대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의 제가 제작을 한 15년 20년 하고 사가족방 운영만 해도 한 10년 했습니다. 그세 가지 관 들어올 때마다 물어봐요. 왜 그쪽 A교회에서 교회를 옮기셨습니까? 열 명인 아홉 명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이 없어서요 사랑이 없어서 교회로오고 우리의 인간의 눈은 가릴 수 있지만, 여러분, 교회의 머리 애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께서 수명 위에 운행하시는 성령은 속이지 못하는 거예요. 가짜 사랑, 가짜로. 내가 좀 다졌다, 뭐 지켰다, 뭐 이뤘다 해가지고 이걸 가지고 우리 교인 중에 누구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천대하고 버리고 이건요. 우리의 몸과 마음과 입술은 가릴 수 있지만 하나님의 불꽃 같은 노동자는 속시는 못해. 바울이 여기서 강조하는 것을 뭡니까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신앙에 열심을 내라는 게아니래요 아니죠. 내가 무엇을 믿고 정확히 달려가는가를 확인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맹목적인 어떤 것이 어떤 것 열석, 조죠 필요하죠. 그런데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차차히 한번 우리 가슴 속에 새겨 보셔야 될 부분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화면 넘겨보세요. 카드 네. 해엑테 자체가 죽은 거예요. 믿음이 있다라고 움직이는 그 모습 그 입술조차 죽었다는 걸 여러분들이 잊으시면 안됩니다. 이게 성경의 약속이에요. 카드 해 아웃된 그 자체가 죽은 거다. 죽은 걸 가지고 열심히 허무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찬양하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서로 복부하는데 그 자체가 죄를 쌓고 저주를 쌓다는 거예요. 결국은. 넘겨보시죠. 급하게 아침니다 파워포인트 준비하느라고.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것시오다 초록색 글씨만 있겠습니다.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 있는 우리가 다한 떡에 참여함이라. 성령은 성령은 요구를 요구하거든. 내가 많이 예수의 십자 앞에 뭘 가졌으면 얼마나 가졌습니까? 위대한 석각 이어령도 88살에 하나님이 원하니까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한 떡에 참여합니다.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때,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저주가 풀리는 거거든요. 우리가 좋아하는, 저는 이게 뭐구속사적설교하고 이러다 보니까, 불받아라 이런 소리를 못해요. 그래서, 복받아라, 복받는 거, 이 땅에서 잘 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 다른 교회 가라 그러죠. 맨 예수의 피만 강조하다 보니까, 자, 그리고 보세요. 이 생명의 떡을 가지고 이 안에서 하나가 되길 원하는데, 고림도께 성도들은 내 육신의 떡, 내 배를 불리는 육신의 떡, 육신의 정욕, 암목의 정욕, 이세에 자랑의 떡으로만 내 배를 채우는 거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저 반대편에 있다는 거죠. 고림도 8장 11절 말씀 보십시오. 저게 무슨 말입니까? 파란색 초록색 말씀드릴게요. 노란색. 이와 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서 죄를 짓는 것입니다.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뭐예요? 형제가 올 때까지 기다려주고 함께 성찬 주의 만찬 아 앞에 식탁을 나누는 것그 이 약한 성도들, 약한 심령이 약한 성도들이 와서 닭다리밖에 없고 뼈다귀밖에 안 남은 그 처참한 환경을 보면서 주님별을띄워주고 왔는데 저것들이 먼저 먹어버렸어. 약한 형제의 심령을 상하게 하는 것이 그거 누구? 예수에게 죄를 짓는 것이냐. 교회의 머리 대신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죄를 지을 때이 땅에 우리의 교회가 건강하겠습니까? 약한 자, 병든 자, 죽는 자가 나옵니다. 고린도교회 여러분, 고린도교에 성령이 하시는 음성을 한번 가만히 들어보세요. 고린도교에 이 성도들에게 성령께서, 야, 고린도교회 성도들아, 저, 기땅 끝까지로 내 고름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늘 밤 갈멸선상에서 할선자하의 성장을 싸우 준비하고 기다려라. 너 홍해 나를 준비하고 기다려라. 너 반석을 깨트릴 믿음의 자세가 기다려라. 이러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화면을 뒤로, 뒤로 돌려보세요. 아까 지나갔으면 하나 더. 하나 더. 저 한번 따라해보세요. 서로. 서로. 서로. 서로. 기다려라. 기다려라. 이게 고린도 교회에 주시는 성령의 음성이에요. 어려워요. 홍해를 달르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너가서저 불굴의 원수들과 싸워 이겨라 이렇게 말합니까? 땅끝까지 이 아프리카 말리까지 가서 너 선교사다 이렇게 말합니까? 아니요 여러분 기다려라 저 사람들이 올 때까지 기다려라 이게 예수의 피가 흐르는 사람에게는 이게 된다니까 예수의 피가 없으니까 전부 내게 맞추는 거야. 명칭은 주의 만찬는데 여기까지 바울이 강조를 하고 바울도 후불격했지만 방법을 제시하고 말씀을 마치죠. 방법을 제, 제시하는데 그 방법이 오늘 성찬니다 이거는 굳이 안 보이는데 말씀 안 드릴게. 성찬은 뭡니까 여러분. 주의 떡과 포도주의, 포도주, 성찬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요거한번말씀치시겠습니다 <웃음> 성찬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죠. 자, 성찬의 첫째 의미가 뭘까요? 먹고 마시는 것은 여기 에 뭐가 근거가 되 있을까? 동물이든 식물이든 내가, 내가 이 목으로 넘길 때, 이 동물과 식물이 뭔지 모르지만 죽음이 내장돼 있다는 거예요. 죽음이에 뭔가 죽었기 때문에 내가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을 나눌 때 첫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억하는 거죠. 그분의 죽음 때문에 그분의 죽음을 내가 먹는 거거든요. 그래 내가 살아있다는 게 뭐예요 지금? 누구 한 사람의 희생으로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거거든요. 바울이 이제 그거를 방법을 제시해 주는 거야. 얘들아 그리지 마. 너희들 정말 그리지 마. 그리고 다시 한번이 성찬의 미를 되새기면서 그리스도가 입생이가 뭔가를 한번 배워봐. 그러면서 성찬의 미를 설명합니다. 먹는다는 건 누구예요? 이 죽음에 누가 있다는 거야. 내가 뭘를 먹었다는 것은 여기에 이 희생이 있다는 거죠. 자 먹었어. 그럼 이 음식이 내 안에 들어와서 어떻게 됩니까? 피와 살이 되죠. 피와 살이 돼가지고 뭐가 돼요? 내 몸의 일부가 되는 거죠. 이게 뭐예요? 연합이라는 건 연합. 내가 예수, 피와 떡과 포도주로 상징하는 예수를 먹을 때 예수를 먹을 때 그분의 희생을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을 기억하고 그분이 내그 양식이 내 안에 들어와서 생명의 떡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내 몸과, 내 몸과 연합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래서 내가 종종 두구화 되는 거예요? 예수화가 되는 거예요. 내 말과 보는 것과 말하는 모든 희망이 예수처럼 되는게 이게 성화의 과정인 거든요 바울은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찬은, 두 번째 의미는 성찬은 히브리어로, 아, 헬라어로, 유카리투스라고 하는데 라틴어로는 세카라멘텀이라고 합니다. 이 세카라멘텀은 어디 서였냐면 황제가 있습니다. 황제 금식 때 황제의 군인병들이 선서를 할때 세카라멘텀을 썼거든요. 자, 황제가 이제 우리는 이제 뭐 이제 우리가 예수 앞에 하는 거죠. 성찬을 들을 때, 성찬을 잔을 들때 여기에 예수께서 뭐라고 말하냐? 내가 너희를 결코 버리지 않겠노라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신 그 예수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노라 이게 성창의 성포거든요. 그러면 그의료으은 뭐라고 말하냐 그렇습니다. 나는 영원한 우리의 왕 되신 예수 우리들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그분의 지신 십자가를 집어 그대로 쫓아가겠습니다. 그리고 그의 피복로와새언약 속에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나무에 씁니다가 성 찬인 거로 성 찬인 거로 그런데 어떻습니까 애찬과 성찬 다 거기에 예수의 피 이것이 들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 이런 방향대로 우리가 가지 않을 때 이것이 바울은 뭐라 하면 그 가짜다 이거 그 가짜다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뒷받침하지 않고 하는 교회 모든 모임과 행사는 전부 가짜다. 죄다, 죄진 거다. 하나님의 저주를 사는 것이라고 바보를 주의 만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공부시켜주고 있고 보육시켜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찬의 기원은 철국 12장의 6월절부터 시작한 거죠. 유월절 때 여러분 보세요. 유월절 생각하시죠? 마지막 열 가지 재앙 중에 장자를 다 죽인다는 재앙 있는데 하나님께서 방법을 주시죠.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문철주가 먹을 곳에 달러라. 여까지는 우리가 이해가 가는데 그 다음에 그 어린 양 남은 어린 양을 뭐라고 말합니까? 먹으라고 말해. 그런데 먹을 때 뭐라 어떻게 먹으라고 먹으라고 말해요? 신을 신고 자세가 나오죠. 신발 신고 허리띠 딱 매고 지팡이 매고. 다 단단히 준비한 다음에 어린 양을 급하게 먹어야 이렇게 나옵니다. 왜? 여러분 뭐를 생각하세요? 이6월절 행사가 끝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긴 40년의 광야 생활을 걸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 주신 거야. 너희가 40년 동안의 긴 방야 생활을 걸어갈 때 뭐를 먹을 것인가요? 이제 놀랍게 사도행전. 스테반 집사림은 이 광야를 뭐라고 정의하면 교회라고 정의하면 교회 교회 광야 생활할 때 어린 양을 넘지 않고는 걸어갈 수 없다는 것을 최기 12장에 보여주, 보여주셨는지 오늘 이시대 교회 광야이자 교회 교회이자 광야의 교회에서는 뭐를 먹어야 되는 것인가 교회에서는 예수를 먹으려고 교회가 만들어진 거예요 다음 장로님 보세요. 교회는 예수를 먹으라고 예수 먹으라고 하늘의 양식을 먹으라고 교회가 세워진 거거든요. 네? 생명의 떡을 받으라고 우리가 이 인생에게 광야를 허락하신 이유가 뭐예요? 광야를 허락하신 이유는 너희가 육신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와 있는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광야를 주셨거든. 그래서 여기 우리가 인생길 광학길을 걸어갈 때 예수 떡을 먹을 때 예수를 가지고 우리의 양식을 삼을 때 너희의 인생길 내가 책임했다라는 약속을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도 광야에서 40일 금식하고 나서서 사단이 뭘 줍니까? 떡과 모든 걸다 줍니다. 건물과, 15층짜리 건물과, 1500만 물짜리 뭐와 뭐아모뭐다 준다고 그래. 근데 예수님 이거를 거절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죠. 말씀이건 뭐예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이강렬의 시험들을 이겨냅니다. 그런데, 현대교회가 어때요? 현대교회는 예수도 저버린걸, 육신의 전력 안무의 전력이 세계 사람들을 예수는 버렸는데, 현대교인들은 예수가 버린 것을 교회에 와서 달라고 짐짐거리고 있지 않나 하는 돌아보셔야 되는데요. 예수는 너를 버려서 광야 생활에서 피고 하죠. 한국 교회와 미주에 있는 미국 모두의 전 세계는 모든 교회들이 예수를 양식으로 사을때요한복음1 5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네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 안에 있을 때 무엇이기와라 하늘문이 열릴 것이다.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형제 하나 사랑하지 못하고 기다려주지 못하는 이 작은 것 하나 이것과 이것과 놀라운 놀라운 열매는 이결과들이 나온 걸 우리가 잠시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필요한 것부르시는 기도 중요하죠. 그러나 오늘부터 여러분 기도 제목을 한번 바꿔보세요 기다려주지 못한 거 저기 나오죠. 자막에. 기다려주지 못한 거 예수의 피, 십자가의 피를 가지고 무시하거나 이, 이 없이 무시하거나 멸시하거나 상대방을 없이 여기고 가나 무시하고 천박하게 여기는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는큰 범죄로 될 것입니다. 아, 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교회부 제2의 종교개혁, 중교계열, 제3의 종교개혁이 수부사살때니까 저의 단 한마디, 기다리라! 여기로 돌아갈 때 교회 안에 약한 자가 강하게 되고 병든자가치유받고 죽은 자가 살아가는 역사를 그때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약속의 메시지를 오늘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궁지교회가이 필라 지역에서 정말로 아답해 예수 그리스도의 성찬과 아가의 마음을 가지고 모이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모일 때 서로서로 서로 사랑해주고 정혀내 마음에,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껴주고 포호해주고 용서해주고 지달이다. 경부터 위대한 종교계획의 시작은 또다시 출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